추단 누나 느끼한 거 싫어하시던데. 아 원성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는 먹고 싶은 것만 참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끔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베스트가 스테이크예요. 그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이랑 버터가 있으려나? 버터 있어 가게. 아 그럼 좀 사다 주면 안 돼요? 어, 버터 좀 사다 줘요. 그 버터 줄때 프라이팬도 좀 줘. 어 통마늘도 좀. 아니 저렇게 노래소리 들리죠? 일부러 열어놨거든 밖에를 들어보라고. 저 정도면은 난 정말 잘하는 노래 아니에요. 어? 아니야? 나는 정말 정말 잘하는 노래 아니야. 저 정도면. 그 문을 어머 뭐야? 그 문을 닫으면 더편하겠네 아유 어머. 뭐야? 어머 언니. 아 언니 우리 16주년. 어머 어떡해? 더 <웃음> 머리에 쓰는 거예요, 이렇게. 예쁘죠? 오, 약간, 이거 그거 맞다. 이 동화뱀? 이거볼까요 아, 생각보다 두껍네. 얇은 옷이 아니었구나. 안녕하세요 어머, 아! 너노래한거 아니에요? 하게새님이 집에 가자고 꼬실 때. 음, 그러진 않아요. 또 하나 입어볼까요? 오, 어, 뭐, 이 언니 옷 너무 예쁘다. 음, 어, 뭔소네 뭐, 아, 너무 잘어울리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입어주는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인데벨깔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벨트가 없으니까 그거 같다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와 여기 옷이라는 게 이게 좀 내가 지금 쨍한 컬러를 입으니까 뭔가 방송실 분위기도 살고 얼굴도 살지 않아요? 여기서 머리를 전체로 이렇게 묶으라고? 이렇게 묶으라는 거잖아? 안 이쁜데? 그 누구지? 내 머리 묶으라는 사람 이름 뭐였지? 족같은생겨 머리 푸는 게좀 나은데? 콩나너왜 샀어요? 이 쪽으로 막 너무 바빠 통마누지 괜찮아요 아 통마누고 콩나물로 들었나 보다 그죠자 스테이크를 좀 구워보도록 할게요 와게 아, 담갔다 주고 삼촌 진짜 아휴. 우리 삼촌들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로 저 괜찮은 주방보자는 부르도록 하겠어요 그냥 뭐 머리 다 다음주쯤 붙일 예정이에요 딱 붙이고 오! 어머! 나 그거 닮았다! 너 지금 깜짝 놀란 거 알아요? 이 봐봐 이달이 닮았어 어왜 느려? 아... 우리 네, 오늘 콩나물국 스테이크 할 거예요. 콩나물 스테이크.